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 h t b 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공사비가 싸다고 결코 싼 것이 아니다. 또는 싼게 비지떡, LCC 비용과 상가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상가주택 등을 지시려는 으 사람들이 공사비에 민감한 때는 제가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공사비는 원래 건축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 관계로 항상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요즘과 같이 철근 등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하고 또 콘크리트 업체 등의 파업으로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자 모두들 어떻게 하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공사비 등에 대해서 감고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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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읽어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가설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과연 요즘 공사비가 비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상담을 하거나 현장에서 만나는 건축주 또는 건축 관계자들을 만나면 모두가 자재비 인건비 등이 올라 어렵다고들 하고 있고 신문이나 방송에도 공사비가 오르고 작업자들의 파업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나온다는 보도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씁니다 특히 요즘은 건설용 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오른다고 아우성들인데 과연 요즘 공사비가 엄청나게나 올랐을까요? 물론 물가나 공사비가 오르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또 아파트 단지 등 공사같이 대단위 공사에서는 상승한 공사비만 해도 수십억 내지 수백억이니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서 하도자들이 공사진행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상가주택 등 소규모 공사의 공사비는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진행하려던 사업을 보류하거나 또는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버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어쨌건 오른 만큼의 공사비가 부담이 되기는 하겠지만 공사비가 오르면 그만큼 임대료나 건물가격도 따라서 오를 것이므로 우선 당장은 어려워 보일지는 몰라도 진행하리던 사업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두 번째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사실 다른 물가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해서 공사비는 지난 몇년 동안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값은 몇년 사이에 지역에 따라서는 거의 1 0 가까이까지 올랐고 아파트 전세를 비롯한 다가구 등의 전세나 월세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도 공사비는 눈에 띌 정도로 오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던 것이 작년 중반기부터 철근, 시멘트, 목재 등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 회복 기미 등으로 가파르게 오른 데다 요즘은 국제적인 요인 등으로 아직도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이제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가성비 높은 자재나 공법 등을 사용해서 공사비를 줄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공사비 집행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대체로 많은 건축주들은 설계를 의뢰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이나 건축을 하는데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등을 알려주는 경우가 드물거나 특히 자신의 건물을 지는다는 로망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잘하고 싶고 넓고 크게 지르는 욕심이 활동했지만 사실 그런 하나하나가 모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생각보다는 늘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보다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싼게싼 싼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요즘 공사비가 이렇게 변동이 심하자 공사비를 조달해야 하는 건축주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는 업체도 어렵고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견적 요청이 들어와도 어떻게 견적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고 또 어렵게 준비한 공사비 내역서를 어떻게 건축주에 제출할지 난감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정확한 공사 견적을 하려면 건축뿐만 아니라 골조, 마감, 설비, 전기 등 전문업체로부터 실행 가능한 공사비 견적을 받아서 적용을 해야 정확한 견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전문업체에서도 자재비와 인건비 변동이 심하자 견적을 꺼리기도 하고 또 어렵게 산출해서 나온 공사비를 건축주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업체에서는 대충 견적을 해서 제출한 후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공사비 등으로 만회하려고 하거나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들도 아무래도 공사비가 싸게 나온 업체에 더 눈이 쏠리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때 업체나 건축주 모두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공사비가 있는 것인데 우선 싸게 나온 견적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어느 것이 보다 합리적인 공사비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런 때일수록 싼 것은 싼 이유가 있는 것이 경제 논리라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LCC 비용과 상가주택에 관한 것인데 예전에도 본 채널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건축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의 LCC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라이프사이클 코스터라 해서 굳이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 건물 생애주기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으로 건물을 지을 때 보통 사람들은 공사할 당시의 비용, 즉 공사비만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만약 싸게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낮은 품질의 제품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사용하면서 냉난방비가 많이 들거나 하자나 보수 등 교체 작업 등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싸게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LCC 비용이라는 것은 설계비, 공사비 등 건축할 당시의 비용과 건물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소요되는 관리비, 유지비 등 전체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 LCC 비용을 고려해서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제품이나 물건의 가치나 값은 품질에 따른다는 것으로 다시 말한다면 싼게싼 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 개발 시대에 우선 경제적인 비용으로 빨리빨리 짓고 보자는 건물이 나중에 보수나 유지 관리비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100년 이상을 간다는 외국의 건축물에 비해서 우리나라 건물의 수명이 짧다거나 디자인 등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도 어떤 의미로는 이 LCC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한 탓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현명하게 잘 판단하자 라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품질만이 아니라 디자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충대충 건축하기보다 디자인을 결정하는 설계도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건축물을 탄생하는 지름길로 외관이나 기능을 결정하는 건물의 배치, 평면 등이 좋은 건물은 향후 투자된 몇배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개발시대를 지나 이제 생활이나 의식수준이 향상된 요즘에는 품질이나 디자인을 중시하는 풍조로 같은 건물이라도 어떤 외관과 차별화된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임대가 잘 나가거나 그 가치가 확 달라진다는 것도 명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든지 우선 건축을 해야하는 지금 당장 자금이나 경제적인 상황의 한계가 시급하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때일수록 지나치게 가격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고 특히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사비와 공사비는 진행하려던 사업을 포류하거나 포기 심지어는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버리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쪼록 이런때보다 현명한 판단으로 오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까지 상하치택 등의 공사비가 싼 것이 싼게 아니다라는 것으로 첫째 과연 요즘 공사비가 비싼 것인가 두번째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는 싼게싼 싼 것이 아니다. 네 번째로는 LCC 비용과 상가주택 등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실제 현장에서 설계와 공사를 하는 전문가로서 요즘 공사비에 관해서 분위기가 너무나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설계나 건축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부분 공사비가 올라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평생 살면서 특히 이런 건축을 하면서 언제 물가가 싸다거나 공사비가 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전혀 없고 아파트나 전세금 등이 폭등해도 공사비는 항상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철근값 등이 급등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되었는데 물론 어렵기는 하지요. 그러나 항상 그때가 좋았고 바로 그때 건축을 하든지 그때 일을 했어야 한다는 말이나 언제 오른 물가가 내린 적은 없고 매년 올랐다는 사실도 인식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이 등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 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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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